전전히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새로운 조치들을 그 새로운 조치라는 게 바로 유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는 노동과 인권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전환시키고 36년간 10번에 대해서면서 7번을 기준으로 하층민하고 상층 간에 격차가 거의 없는 사입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국민을 믿고 그러면 뜨지 않고 더 과감하게 개혁적인 니다 저는 지금이 굉장히 위기의 시기고 전환의 시기라고 합니다 2년 후에 개선에 과연 국민들이 다시 우리가 품으로 올까요? 그래서 지금 이 2년이 이년이 우리 당,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명문을 건 시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국민들 옆에 항상 있어요. 국민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 그것을 통해서 미래 사회로 가는 청사진을 그리고 그 청사진에 맞는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두려움 없이 국민을 믿고 위어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데 네, 당시 박주민 의원님 같은 분이 아니셨으면 저희가 아마 더 힘을 못 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월호 때부터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님의 부정할 때에 상영받아서 오늘 잠시 시간해서 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두분중한명이신재 주민 인 원장님 요석께서 영광이고요. 대표에 도전하신 거 항상 응원하고 파이팅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